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 부지나 이런 이제 대출을 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 정부에서 이제 1%대 이율로 최대 이제 2억 원까지 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뭐 요새 보면 이제 자영업자분들 많이 이제 어렵다고 하시잖아요. 뭐 임대료 이렇게. 감면도 해주시고 나라에서도 보존도 해주고 이제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어네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많이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저희 같은 이제 이런 어 관광 문화 어 숙박업 하시는 분들도. 어, 얼마 전에 이제 대책 마련이 나왔어요. 아무래도 이제 좀 사업, 이쪽 이제 관광업, 숙박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, 부지나 이런 이제 대출을 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, 정부에서 이제 1% 대 이율로 최대 이제 2억 원까지 어,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지역 각속해 있는 지역에 보증재단을 통해서 어, 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. 아, 근데 문제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, 어, 코로나가 이제 지금 2월 달에 지금 가장 커졌고, 1월부터 발생을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12월 매출 대비해서 1월 달, 2월 달 매출이 뭐 30% 이상 급가한 거를 증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 서류상. 근데 문제는 뭐 현금 매출 막 이런 거는 다 제외하고, 오로지 이제 카드 매출로만 인해서 그 매출이 하락한 부분을 증빙을 해야지만 어 대출을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나 또저 같은 경우에는 1 2월부터 휴장을 했기 때문에 1 2월 매출이 없죠. 매출이 없죠. 12, 12 매출이 없기 때문에 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뭐 이쪽. 캠핑장이나 뭐 현금 쪽 계산이 더 많다보니까 뭐 카드 매출로만 증빙자료를 내야 되고 하다보니까뭔 개소리야! 어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도 싶고 어 대책이 나왔을 때는 주변 사장님들 대부분 어 이거라도 어, 받아서 다른 대출을 메꿔야지 뭐 지원을 받아야지 했는데 어 이제 첨부자료들이 이제 조금 현실과는 맞지 않다 보니까, 어, 조금 안타까움, 약간 뭐, 그림의 떡?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저도 처음에 자, 료 받았을 때는, 저도 대출이 좀 있어서 이제 그걸로 좀 대체해야 되겠다, 했는데, 또 앞으로의 매출이 지금 뭐, 장담을 못하니까요, 했는데, 이제,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, 기뻤다가, 다시 조금 이제 울상이긴 한데, 아무튼 빨리 이 사태가 종식이 돼야 될것 같아요. 그래야 이제 자영업자 뭐 모두가 다 힘드시겠지만 특히나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. 저희도 빨리 정상적으로 조금 다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대한민국 연합은 모두 힘내세요. 파이팅!